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잘 입는 블랙 코디 공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입은 이 블랙 블레이저나 아니면 블랙 코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착장해서 보여드리고요 또한 옆에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화이트입니다 즉 상하를 화이트로 입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벨트를 포인트를 주신다든지요 아니면 블랙 신발이나 아니면 블랙 푸즈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 자켓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기에 안에 화이트 롱 원피스를 또한 입으시고 거기에 블랙 클럽 자켓을 코디하시면 더 멋지게 또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상의는 블랙, 밑에는 화이트 팬츠나 화이트 스커트나 베이지 팬츠나 베이지 스커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크러치백을 또한 포인트를 주시거나 또한 여기 에 하의를 또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이트 상의를 코디 하시고요 밑에는 블랙 바지나 아니면 블랙 스커트를 코디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코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청남방이나 블루 셔츠 밑에는 청바지를 입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청바지를 이용을 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코디 방법이니까 알아 놓으시고요. 여섯 번째는 위에는 블랙 상의를 코디하시고요. 밑에는 레드 스커트 아니면 레드 컬러의 팬츠랑 같이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요. 멋쟁이들은 이렇게 했던 코디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올 블랙입니다. 즉 상하를 다 검정색으로 입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골드 주얼이나 아니면 진주 목걸이를 포인트를 준다든지 빨간색 신발이나 아니면 빨간색 가방이랑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